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또 뭐가 조바심이 나는지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인지 아니면 금매물 아파트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예전에 전화 왔던 형태로 또 다른 분들이 또 전화를 옵니다. 예전에 전화 오신 분들은 제가 저장을 다 해놨죠. 그리고 너무 많이 쓸데없이 전화 오는 분들은 사실 수신 거부라도 좀 해놔야 됩니다. 이 문자를 계속 보내면 답장을 안하기도 좀 뭐하고 생각하기도 좀 뭐하죠. 근데 뭐 모든 뭐 뉴스나 유튜브에 다 얘기를 하는데 뭐제 유튜브를 신뢰를 안하면서도 제걸 자꾸 봐서 묻는 건지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건지 전화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꼭 똥인가 된장인가 찍어봐야 할 때는 항상 좀 늦습니다. 그래, 뭐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뉴스나 아니면 주변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수중구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4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통상 거래량 자체가 지금 수중구 전체 거래량입니다. 한달 전체 거래량인데요. 어, 거래가 기본적으로 좀 됐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아파트가 한 25만 정도 됩니다. 25만 아파트에 뭐 이래 거래가 됐다는 게 그래도 되, 거래가 되지 않느냐 뭐 피부로 못 느낀다 뭐 향한 문자를 주시는데 지금 수송구나 난구나 평균적으로 제가 다 보면 다 고마 고만 합니다. 예, 국고도 그렇고 다 고마 고마 해요. 기본적으로 뭐 기본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되고요. 서구가 조금 못하죠. 못한 편이고, 동구아 고마고마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뭐 고마고마해도 조금 더 거래가 됐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동구 같은 경우 뭐 그렇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 동구든 수석구든 북구든 다 고마고마해 실거주 위주로 좀 거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런데 2022년도 4월 1일에서 5월 12일 지금 다 고마고마한데 2021년도는 어떻겠느냐? 거의 몇백건이 넘었습니다. 3-4백건이 다 넘었어요. 20년도 또 어떻겠느냐? 그는 더 많았죠. 5-6백건, 7-8건, 1,000건이 거의 넘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럼 19년도는 또 어쨌느냐? 이건 뭐더마음마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거래량을 보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리랑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준 골드 클래스 내건 같은 경우는 사실 신축 아파트 입주식이죠. 그리고 지금 전세에 대해서 도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문자를 주면 제가 그 답장을 일일이 다 해드리기가 뭐예요. 자꾸 장문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장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안 하실 것 같으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그런 문자, 이제 좀 사절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문자 보내면 제가 또 전화해야 되는 건데, 바쁘신 와중에 뭐, 장문의 문자를 그래 하나 보내놓으면 계속 사람이 좀 찝찝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거래가 안 된다 하는 거와, 막말로, 지금 입주 시기,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둘게요.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자, 총 세대수가 750세대입니다. 750세대에 매매가 7건. 전세가 764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월세가 151건이. 이거는 뭐냐. 우리가 거의 흔히 보는 그거죠. 저, 저, 저 네이버.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더 체크를 하셔야 될게 전세가 76, 764건이 7 6 나왔는 게 아니라 동일 매물이 부동산에서 똑같이 내놓는 매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일 매물 묶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복된 매물들을 배제하고 전세가 지금 199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 세대수는 750세대에 전세가 199건. 이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정도로 지금 전세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세 거래가 얼마나 되었냐 한번 보면 수성구의 거래량, 전세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봐도 100건이 안됩니다. 이거 다 합쳐도 100건 될랑가 모르겠네요. 100건이 이래 안나오고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매물이라든지 한 아파트에 700세대에 나와있는 전세 매물도 199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자꾸 핸드폰으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시를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은 전세 매물 아니면 매매 매물 나옵니다. 이만큼 많은 아파트들 매매 30건 전세 1 1건 나오고 매매 36건 전세 8건 나오죠.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뭐 매매 25건 전세 3건 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향이 이렇구나. 그이 정도는 뭐고 두산이부에 매매가 62건이 나와 있네요. 그래도 12건 이건 뭐할 아, 볼까요? 공인매물 묵기에 클릭을 해놓으니까 자체 묵기가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매매권이6 2권에 전세가 12건. 뭐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유수 라든지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쭉 올려드리는데요. 그거 한번 보고 이해 못하면 또 한번 보세요. 뭐뭐 뭐, 거저거저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좀 하시면 되지. 이 영상에 뭐 사실상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은 심플이로 한 600건 있습니다. 600건 영상에서 한 100건이라도 좀 보, 보시고 좀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문자 뭐 똑같은 문자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면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문자를 받고 안본 전화를 안 하기도 좀 뭐하고 답장을 안 하기도 뭐하고 좀찝찝하이 그런데 그래 되면 뭐 사실상 무슨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 공이 안 되죠. 물론 워낙 뭐 재개발 부동산 이거 사실상 뭐 그렇게 자고 물어보고 어뭐 다양하게 뭐 고마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후로 나몰라라 생각하는 분들 다 있어요. 물론 저장은 다돼 있지만 언젠가 또 필요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뭐 양치기 소년처럼 아니면 개인주의 이기처럼 이기주의처럼 사실 뭐 저하고 인연이 안될 수도 있을 가망성 많겠죠 근데 그런 문자와 전화 뭐 계속해서 뭐 저도 이골이 나서 이제 뭐 전화를 받고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뭐 사실 뭐 구독자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 끝나고 또뭐또 뭐또 다른 분들 묻고 뭐 누누 얘기하지마는 상담하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또뭐 그런 장문은 문자 보다는 그냥 전화를 주시는게 저한테는 속 편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뭐 딸이나 자식분들이, 자제분들 PC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갖다 대보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매매, 마흔 아홉 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뭐수성구인데 뭐 남구, 동구, 중구를 보면 더 하면 더 아직 덜 하지 않습니다. 예. 네. 하면 사실 뭐 34평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 이 정도면 거의 뭐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은 거래가 좀안 되는 것이고 다 깔아타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얘기를 드리는 거에 자꾸 뭐가, 어, 어 이게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신뢰가 안 간다거나 뭐 이러면 굳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에 설명하는 부동산 아니면 설명하는 유튜브들, 많으니까 그쪽에 뭐전화하셔가고 아니면 댓글을 쓰셔가고 물어보시면 되지. 뭐 이런거 정도는 갖다대면 이렇게 다 나오는거니까 동향이 이렇다. 꼭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강 얘기하면 대강 뭐 지금 어느 쪽으로 치고 치고 있다. 뭐이 정도는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 지금 뭐 전화 문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아실 분들은 다 아세요. 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다시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한번더 참고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규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뭐 약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독이 될수 있죠. 그 정도 생각이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독이 되고 약이 되는지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안 오신다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뉴스를 찾아보거나 계속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 이렇구나 아 했을 때가 느낌이 올 때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죠. 약이든 독이든 간에 일단은 공급량, 일단은 미분야, 일단은 거래절벽, 그리고 계속되는 뭐 2년 주기, 1년 주기 안에 팔아야 되는 매물. 그리고 평생 주택을 아파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내영상은뭐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구에 투기를 했던 분들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투기를 했던 분들.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5년을 못 견디겠죠. 계속해서 급락할 것이고 한가지 세금, 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가 약간이라도 풀렸을 때 어떻게 팔아야 되겠죠? 어또 팔아갖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럼 가격 내라야 되겠죠? 뭐 별거 없습니다. 물량의 장사 없다. 그냥 부동산 돌아가는 동향은 뭐 대강 보면 느낌이 오는데 뭐 속으로 니야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거다 보이겠지? 우리는 안 보인다. 그럼 공부하시죠. 이 부동산은 바로 돈과 연관된 게인데. 사실 뭐 호랑이 가죽은 탐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무서운 것보다는 뭐 호랑이 건져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다. 뭐 그렇다면 호랑이 구경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뭐 오늘은 별거 아닌 거에 계속 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가장 귀에 쏙 들어올까 눈에 쏙 들어올까 싶어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별거 아닌 영상 항상 구독해 주시고 회원으로 참가해 주시는 분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